재료는 꿀, 가루는 옥수수 전분 가루 묻혀서 만들 건데 처음에는 되게 딱딱해요. 먹으면 이안기겠죠 그래서 이 딱딱한 꿀 덩어리를 한순이 늘려서 엄마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고 만 육천 삼백팔십 가단을 만들 거예요. 너설임너 너 옛날에 누가 드셨다 그랬어 너 먹느라 안 들었지? 재료는 무슨 덩어리, 가루는 무슨 가루 이것 봐 이것 봐안들었어 너무 맛있게 먹더라, 너가 뭐. 봐 자, 조금씩 늘려가지고 짜장면 볶듯이 꿀을 어, 엄마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어 볼게 자, 두 가닥, 어, 네 가닥, 여덟 36, 남폭이랑 32, 남폭이랑 64, 남폭이랑 128, 256 주문하실 거면 여기 가격이랑말 있어요 고려해서 말씀하시면 바로 드릴게요 네. 기다리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어서오요 뭘로 살라고? 딸콩, 아원드특본 있어. 다 다음대로 오시면 돼요 이게 8,000? 어, 이게 16,000가닥인데 어 <목소리도> 맞네 하자 이게 아, 이걸 얼리면 가닥가닥 부서지면 서 맛있어요 아, 얼려서도 한번 빚어볼게 안에 콩가루 여기다 넣어주세요 안 추워 너는 안 줘? 혹시 그 사진은 없다요 우리 꿀타래 가까이 오세요. 주문 도와드릴게요. 현금이시면 거슬러야지. 음. 좀 팔고 드셔야 옷이 안 묻어요. 돈에 가루가 많이 묻어있어요. 음. 지금 드실 거죠? 음. 우리 필요하세요? 만드는 것도 이제 만들 거니까 준비하고 한번, 한번 볼까? 네. 네. 이쪽으로 쭉 와보시면 되니다 네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<오, 맛있어. 맛있어. 목소리>